어머니의 운동 교실 오늘은 자이 초콜렛 같은 복근 식스팩 얘기가 많, 많거든요 뭐 하루에 뭐천 개를 천 개씩 매일 한다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게 많은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내 복근으로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게 아니면서. 장요근이라고 하는 요기를 많이 쓰면서 허리를 쓰면서 퀴즈는 많아지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나면 이 허벅지만 아프고 복근 운동은 별로 안 돼요 이복근을 얼마만큼 잘 움직여서 운동을 하느냐 그래야 빠르게 근육이 커질 수가 있어요 어, 자 한번 제가 먼저 시업 윗몸 일으키기 먼저 해볼게요 보통 이 상태에서 내려가는데 이 얘를 움직이는 실수를 많이 해요 얘를 얘가 힘은 주고 있는데 크게 막그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육의 길이가 얘가 많이 움직이는 이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여기가 멈춰있고 실질적으로 얘가 자 늘어나야 돼 늘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얘가 짧아져야 돼 짧아져야 돼 이렇게 자 이렇게 늘어나야 돼 늘어나서 다시 짧아지고 늘어나고 짧아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짧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짧아진 상태에서 음. 이렇게 되면은 힘은 들어가 있지만 실적으로 이 장여골을 이쪽을 많이 써요 딱 고정 딱 고정하고 자, 늘렸다 내 몸이 일자만 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내밀 필요 없고 그냥 일자가 될 정도로 쭉 갔다가 여기서 고정시킨 상태에서 말아오는 거예요 초보자들이 이렇게 하기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조금 짧게 대신 이렇게 좀 짧게 움직이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다 들어 넣어요 다다 이렇게 되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다 늘어나요 그 다음에 쭉 일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체력장인과 같이 이렇게 배치기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등이 단 상태에서 살짝 반동을 살짝 줘도 되고 쭉 이렇게 지금 했던 이시덕 같은 경우는 배 전체가 다 운동이 되는데 특히나 이 상부 쪽하고 중부 쪽. 여기까지가 특히나 더 많이 되는 요 운동이에요, 이 운동. 자. 자. 다리 올리기라는 레그레이즈 운동을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알려 드릴 건데 레그레이즈도 똑같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보통 들면은 그냥 다리를 들어 다리. 다리를 들면 또 여기 장요근을 많이 써서 하고 나면 이 허벅지만 아프고 배는 많이 아프지 않고 발달이 적어요. 먼저 여기서 하기 전에 하복부에 대한 그 움직임을 알아야 돼요. 하복부.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골반을 이렇게 말아와요. 말아. 말아오면 얘가 이렇게 단축이 되거든요. 얘가 단축.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골반을. 그럼 얘가 신장. 그 다음에 다시 단축. 그냥 이렇게 엉덩이가 다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다리만들 다리 이렇게 되면 이제 배도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효율적인 운동은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은 여기가 엄청 땡겨 회원님들이 하면서 다리가 너무 아파요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간혹 원래 아픈 거예요. 원래 아픈 게 어디 있어요? 원래 아픈 게 잘못하니까 아픈 거지. 원래 아프면 안 돼요. 그거보다는. 자, 아까 서서 알려준 그 방법대로 자 다리를 다 피지 말고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여기서 살짝 이렇게 오다리를 만들면 은더안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팁인데 아랫복근으로 아까 그 동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살짝 떠지면서 말아올라 올 거예요 자, 이렇게 말아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꼬리뼈 닫고 엉덩이 중간 닫고 다시 말아 올라오고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까지 올라오는 것은 틀린 운동은 아닌데 마지막 수축이 이제 상복부로 가요 틀린 운동은 아니지만 조금 더 내가 하복부만 할 거다 보면은 한 중간 정도까지 만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 주는 게더 하복부에만 집중이 많이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될게 내릴 때 내가 많이 늘리고 싶어서 이렇게 허리를 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은 척추 기립근, 이 뒤쪽에 수축이 돼서, 너무 수축이 돼서 힘이 별로 집중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들 필요는 없고, 그냥 일자. 아까 시덥이랑 똑같이 그냥 몸에 일자를 만든다고 생각해서 들었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꼬리뼈 닿고, 엉덩이가 패드에 닿고, 다시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하이가 힘들어. 저도 막한2삼 30개 못해요. 어, 집중을 이렇게 꽉꽉 계속 힘을 준 상태에서 신장 수축, 단축, 막 단축, 막 단축성 수축을 하다 보면은 저도 많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힘을 주는 게 훨씬 더 발달이 빠를 수가 있어요. 정말로 이두 가지만 잘해도 충분하게 이쁜 복근을 만들 수 있으니까는 요거 두가지만 열심히 해도 돼요. 어, 세트 수도 많이, 그 그러니까 느낌 찾는 게 먼저지만은 뭐 제가 저번에 세트 했을 때 초보자, 중급자, 고급자 이렇게 했지만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세트를 해도 되니까 그냥 조금 더 많이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하루에 뭐천개씩 내가 매일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은 잡지 마시고 근데 운동을 못하면 1 제가 천개까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시간의 효율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이걸 할 거를 여기서 한 20분에 끝내고 나머지 40분은 다른데 운동, 다른데 부위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다는 거죠. 요렇게, 음, 내년 여름을 위한, 어, 초콜릿 볶음 만들기. 홍언니의 운동교실, 볶음편이었습니다. 안녕.